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밤밤밤밤밤밤. 하세요 안녕하세요. Hi. Hi to Indonesia. Hi to Indonesia. Hi Indonesia. 大阪来て行きたいです. <웃음> 안녕하세요.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어, 오드리다. 안녕. 운동 간다고? 1분 보고 화이팅 하십시오, 오드리양. 안녕하세요. a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안녕하요안녕하세이안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요 맞나요? 주리짱하고 렌락크토텔 주리짱하고 렌락고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렌라크 토마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우와, 990명이 들어와 계시네요. 어디냐고요? 여기는 제 방이요. 집입니다. 제방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웃음> 집이 형광등이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어..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켰습니다 음, 보고싶어요 여러분 팔아프니까 왼손을 바꿔야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헬로 l l o hello. 천사명. 1004명. 딱 천사명이었어. <웃음> 안녕. 하이..리리? Really? 뭔가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봐주세요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언니 뭐해요? 저는 인스타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웃음> 어, 오늘 밖에서 수연이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저녁먹고 그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인스타라이브 하고 있는데 어, 라이브 끝나면 어, 오늘 사진 찍은거 <웃음> 찍어올리려고요 찍어올린거? 아 모르는거야 사진 찍은거 골라서 올리려고요아 현수언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이다 안녕언양 스키장 가시느라 오늘 못봤죠 재미있으신가요? 요즘 즐겨듣는 노래가 뭐예요? 어.. 완전 꽂혀있는 노래 있는데 어.. 멜건 트레이너님의 워커쉐임이란 노래 완전 꽂혀있어요 프로듀스 포티에 미 마시다 아리가또 어, 누구랑 연락하냐고요 많이,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음, 음, 혜윤이 고랭이, 수현이예원이 주리 등등등등 <웃음> 민영이도 아. 어, 셀카 자주 올려주세요 제가 사실 사진을 자주 찍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겠다라고 마음먹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어,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볼게요 어떤 애니를 좋아하니? 어떤 애니를 좋아하니? 저는 다 좋아하는데 음.. 음.. 어떤 애니를 좋아하니? 콕 찝지는 못하겠어요 그지만다 컸지만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좋아합니다 언니 밥은 먹고서.. 밥 먹었어요 햄버거 먹고 왔어요 감자튀김이랑 저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 너무 많은데 어, 국물 있는 음식 좋아합니다 근데 또 햄버거도 좋아해요 안녕, 안녕 스키 때문에 못본 바이브 보금이라고 하셨어요 <웃음> 스키장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인스타 라이브 볼 거면 직접 보러 오시지 그랬어요, 안녕, 안녕 어! 리지언니다! 안녕 언니 나도 사랑해 미소시르 미소시르 뭐야? 아 그쵸 제육볶음 맞아요 저 제육볶음 좋아합니다 근데 국물도 같이 있는 걸더 좋아하죠 가은님은 평소에 잘 못하시는 게 있나요? 잘 못하는 거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서 어, 주변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부탁해서 수영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겁이 좀 많아서 수영을 배우려면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것 같아요. 어, 우 이지 언니가 가은아 수영은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살려줄게 <웃음> 어, 믿을만해요. 언니는 돌고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면허를 따려고 하고 있어요 전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를, 면허를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면허 따면 자전거도 배워야돼요 자전거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때 타본 이후로 타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빌려서 타봐야될 것 같아요 화이팅! 멋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못하는 걸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멋있었죠? <웃음> 리지언니가 지금 이마트 갈때 사이드미러 접고 나간 거 생각난다고 <웃음> 저도 생각나네요 이마트 같이 가는데 그때 언니 기억하겠지? 그 좀비 영화 날새면서 같이 계속 연달아서 좀비 영화 엄청 보고 차 타고 나갔는데 둘이 장, 장 보고 숙소 밑에 주차하고 나서 주차장에서 둘다좀 무서웠어요 저, 나만 그랬나? 그 주차장에 자꾸 좀비 나오잖아요 좀비물 보면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도 자꾸 좀비가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게 기억나요 차차차 애교 주세요 제발 애교. <웃음> 재밌었겠다. 아, 리지상. 요즘 바쁜데 집으로 좀 불러주세요. 같이 좀비물 다시 보시죠. 보고 싶습니다. 공부하러 가요. 잘 가요. 화이팅 해요. 아, <웃음> 리지언니 고마워. 미소가 아름다운 가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日本来る予定ありますか? 어,予定はありませんけど, 聞きたいです. 어? 가은 누나 저 리그 오브 레전드 하러 가요. 바이바이. 저 요즘 같이 시작한 게임 있는데. <웃음> 개죽임 있어. 연습생 때 별명 개죽이였는데. 저 되게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게임한다 그럼 주변에서 안 어울린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왜안 어울리지? 오, 오노 한국 갔다 왔어요. 오, 어제 한국 오셨대요. 배그도 재밌어요. 배그 배그에 관해서는 뭔가 그게 있어요. 배그 원래 오버워치를 레이나 언니랑 엄청 하다가 배그 나온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해봐야지 할 때쯤 프로듀스 미팅 준비하게 돼가지고. 연습하느라 배그를 시작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려면 잘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막막해서 그냥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가은이 뭐해 어디얌 집입니다 집이에요 방입니다 침대에요 배그 재밌겠다 일본어 읽ます요 레이나님 방송에 나올 생각있나요? 있어요 있지요 있지요 학원 잘가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윙크 주세요 윙크 하나 둘셋 하트 주세요 언니 뭐해? 뭐하고 있지? 리지상 저녁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각난김에 랭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지금 전화하면 못받을걸? 지금 유튜브하고 있을걸? 아니 안그래도 뭐지? 그.. 뭐하냐고 보자고 볼, 보자고 하려고 뭐하냐고 했더니 유튜브 해야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숙소가서 옆방에 찌그러져 있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웃음> 괜찮겠냐? 그래서 아 그럼 일단 끝나고 연락하자고 했어 류진님 쉬십니까? 언니 대만팬들 좋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웃음>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안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일본에서도 인기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재밌다 아 사실 인스타라이브를 밖에서 켰더니 어, 큰소리로 말을 못하겠어서 좀어렵더라고요 혹시 시끄러울까봐 뒤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쓰여서 길게 못했어요 애가오가 스테키 데스 아리가니다자마스오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저 어제 제가 처음으로 안게 있는데 제가 말할때 흉성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러더라고요 시로마 미루 해주세요? 시로마 미루를, 미루를, 하시는 건가? 미루를 하시는 건가? 미루.. 를 불러달라고 하시는건가? 미루를 흉내내달라고 하시는건가? 미루 착 겐키 데스카? 하이, 겐키 데스요 목소리 완전 힐링이다 목소리가 힐링인가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재밌네요 대화가 되니까 재밌네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게 있는데 어 인스타 다이렉트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많이 오면 그좀 전에 와있던 것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다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몇 개가 왔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못 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댓글은 다 보니까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다볼수 있을 거예요. 인스타 라이브 윙크 윙크 해달 윙크요? <웃음> 윙크 플리즈 윙크 윙크, <웃음> 윙크. 하이노라 슈퍼애교 주세요 가은이 슈퍼애교가 뭘까요? 근데 아시는 분 슈퍼애교 뭔지 알려주실 분 눈안 너무 예뻐 그 노래가 그 말은 이 노래인가요? 홈키스요아 <웃음> 확실히 근데 카페에서 인스타라이브 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니까 러이 조명이? 근데 여기서 방에서 형광등 밑에서 하니까 확실히 어, 좀 그렇네요 <웃음> 피부결 공개한 느낌 <웃음> 오 안녕 안녕 우와 애프터 스쿨 때부터 응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miss you so much me too 타코야키好きですか はい 뭐죠 <웃음> <웃음> 어 필리핀 분들 안녕하세요 아 맞아 요즘 그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관지도 약하고 눈이 눈이 엄청 약해서 요즘 밖에만 나가면 눈물이 줄줄 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음,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셔야 합니다. <웃음> 아, 그래서 저번에 택시 아저씨랑 얘기했는데 뭐지? 미세먼지가 하도 심해서 이제 방독면 같은 거 쓰고 다녀야 될것 같다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스크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경 선글라스 껴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들어오는 게 그래가지고 이거 뭐 물안경을 낄 수도 없고 막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웃음> 되게 TMI죠 <웃음> 언니는 방독면을 써도 예쁠거예요 <웃음> 방독면. 방독면 쓰면 얼굴이 다 가려져서 예뻐보이는건가요? <웃음> 미세먼지 나빠. 우리 가은이 아프게 하고. <웃음> 소스윗한 얘기네요. 미세먼지 나쁘죠. 아, 립이요? 립 나 오늘 뭐 발랐지? 저 오늘 맥 발랐어요. 맥거 발랐는데 색이 뭐였더라? 맥 립스틱 발랐습니다. 안녕 안녕 아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할때 하나만 잘안 바르는 편이에요. 두개정도씩 섞어요 섀도우도 그렇고 볼터치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근데 아마 지금 이 입술색은 맥인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티 땡큐 에리아 에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에리야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하다가 키레이 아리가자좀 피부가 한동안 피부가 뒤집어져서 고생하다가 요즘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뭐가 안나기 시작했어요 푸듀 때밥 맛있었나요? 밥? 네 <웃음> 막판에 가서 더 맛있어졌고 초중반에는 그때도 맛있었어요 누나 셀카 자주 올려줘요? 알겠어요 최대한 자주 찍어볼게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셀카를 잘안 찍는 편이에요 제 얼굴을 잘 안찍는 편이라서 어, 인스타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찍어보고 있습니다 더 자주 찍어볼게요 오늘도 사진 찍었어요 오늘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는 이따가 끝나면 올릴게요 누나 왜 갈수록 말라지세요? 저 갈수록 살치고 있는데? 몰랐죠? 어, 오늘도 했다. 이게 피어싱이 아니거든요. 기침인데 귀 마사지 해주고 하면 붓기가 엄청 잘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 몸의 관절 막 이런데 통증 있는 거 있잖아요. 근육 관절 말고 근육 통증 있는 게귀 마사지 잘 해주면 되게 좋아져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살 빠졌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요즘 오늘도 들었는데 저는 살이 안 빠졌는데 확실히 얼굴 붓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눈웃음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싱가폴! 안녕하세요 스픽 잉글리쉬 플리즈 했당 언니 이렇게 라이브 방송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바로 바, 보러 와주셔서 제가 고맙죠 헬로우 릴리 <웃음> 예쁘다 감사해요 여러분은 식사하셨나요? 식사를 하셨나요? <웃음> 가은짱 다감이스키아자나이스자이스스키이 어머니가 들렸다 가셨습니다 <웃음> 뭔가를 저한테 원하신 것 같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가셨어요 어! 맞아요! 이 발자국 소리는 까미입니다 착착착착착착착착 까미가 왔어요 까미야! 이리와봐 인사할까요? 까미야?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완전 곰돌곰돌입니다 미용을 하지 않았죠 <웃음> 어떡해 미안해 그치만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아요 곰돌곰돌한 감이 <웃음> 아이고 미용 안한게 더 귀여워요 그쵸 그냥 딱 까미의 본모습이 너무 좋아요 가끔 해주긴 해야돼요 근데 발톱을 제가 잘 못잘라서 발톱을 잘라줘야 아프지 않기때문에 언니는 밥 드셨어요? 링, 네. 전 밥을 먹었지요 저는 굶지 않지요 저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머리를 길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꽤 있어서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뒤로 넘기면 좀긴 머리 같은 느낌 머리를 일단 길러보고 다시 자를 수도 있어요 저는 <웃음> 단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만큼 한 거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길. 한국은 어, 寒운です 한국은 추운가요? 한국은 추운가요? 한국은 추운가요? 한국은 추운가요? 한국은 추운가 안녕 안녕 Can you speak Thai? No. Sorry. 雪は降りました?はい. 降りました. 今日は降ってないですけど.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유유. 감사합니다. 언니 일본어 하는 거 진짜 완전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우와, 우와, 언니 너무너무 예뻐요. 전 일본인이에요. 항상 힘내시고 꼭 데뷔해주세요. 일본에서 응원합니다. 라고 한국말로 보내주셨네요. 짱, 엄청 잘하시네요.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 롱롱롱롱롱 알로알로 할로 할로. 새끼손가락 어? 뭐, 뭐 저게 무슨 말이지? 모로코 우와 모로코 하이 <웃음> 밥은 먹자 그럼요 밥은 먹어야죠 밥은 먹으라고 있는 건데 메이크 와 나니어스 을까 저는 메이크 뭘 쓰고 있을까요 다 다른 거 써요. 저는 음 화장품 다 다른 거 써요. 기초도 다 다르고 그다 좋은 점이 달라서 같은 브랜드 같은 브랜드 걸쩍 쓰지 않는 편이에요. 매일 매일 다릅니다. 원래 한 동안 립을 맥걸 좋아하다가 어 다른 데거더 많이 쓰다가 오늘 오랜만에 다시 맥 발랐거든요. 근데 색이 예쁜 것 같아요. 오. 우와 언니가 너무 너무 좋아하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우와 멋있어요. 한국어 어렵죠. 나 지금 다이어트라고. 다이어트는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몸무게에 집착을 가지면 안 돼요. 무게를 적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게 절대 무게면 안될것 같아요. 건강해지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몸매 라인을 만들고 싶다라든지 그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무게를 목표로 두고 다이어트를 하면 아무 소용없고 건강에만 안 좋을 겁니다. 몸무게에 집착하지 않으시길. 언니 다리 2m죠? <웃음> 2 m 냐고요 <웃음> 아니요. 전1 6 9기 때문에 다리는 2m가 안 되죠. 오, 편지 보내주셨던 유리카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개콘 오메가 또 고사임os 결혼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언니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저도요 아니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는데 엄청 구겨졌네요 추워서 롱패딩 입었다가 그랬나 봐요. 지금 노래 들을 건데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저맥건트레이너님 워커쉐인 요즘 완전 꽂혀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밝은 노래예요. 제가 사실 추천 노래 추천 가끔 해드리는데 거의 좀 분위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밝고 통통 튀는 노래보다는 좀더 차분한 노래를 많이 추천해드렸잖아요. 그런 노래를 좀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발발거든요워커싱 근데 그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가사 내용은 좀 특이하긴 한데 <웃음> 그래도 좋아요 <웃음> 어와 배터리가 쑥쑥 달네요 인스타라이브가 확실히 배터리가 빨리 다는것 같아요 꼭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라이브 봐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라이브해서 너무 좋아요 깐찬다 이스키이 아리가똥 Can you speak Chinese? Say hi please? 다자하오 워실리 자은 오 화정이 화동이 안녕 오늘 너무 예쁘당 나 보러 오지 그랬소 보러 오지 그랬소 어디긴 네가 항상 보던 나의 방이잖아 화동아 어, 카톡이 오네? 카톡이 오시는군요. 나이스키요. 아... 마트 장 보고 집 가고 있어요. 닭가슴살 샀어요. 라고 화정이가. 화정이가 굶어서 살 빼려고 해서 제가 미쳤다고 했거든요. <웃음> 안 빠집니다. 굶으면 안 빠져요. 몸무게만 줄고 그건 지방이 없어지고 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옆에서 너무 예쁘다네요. 아 짱이 어머니도 보고 계세요? 가은이한테 혼나요. 그럼요. 진짜로 살뺄때밥안 먹고 굶고 막 그냥 이만큼씩 과자 먹고 이런 거 진짜 안 좋아요. 절대 살안 빠집니다. 무서운 가은이 <웃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행복을 위해 하는 겁니다. 목표가 제대로 있어야 돼요. 커피 마실 때도 혼나요. <웃음> 맞아요. 피부 뒤집어졌는데 자꾸 커피 먹을 커피 먹길래 제가 화정이한테 커피 먹지 말라고 계속 옆에서 잔소리합니다. 다이스키. 한국에맛있는 음. 한국의 맛있는 음식이요. 사실 한국에 맛있는 음식 너무 많죠. 음. 일본분들은 잡채, 불고기 이런 거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간바레 때이때 간바레 간바레 자 배터리가 얼마나 있나 배터리가 5% 남았군요. 어머니 저 다이어트 안해요. 지금 다이어트 안해요. 살안 빠졌는데 저 요즘 얼굴 붓기가 다 빠져서 자꾸 살살 살 빠졌냐는 얘기 많이 들어요. 화동이 어머니, 화정이한테 귀 마사지 많이 하라고 <웃음> 전해주세요. <웃음> 얼굴 붓기 쏙쏙 빠지게 배터리 닫을 때까지 해줄 수 있어요? 어 그럼요 배터리 닫을 때까지 할수 있죠 배터리 닫을 때까지 할수 있죠 근데 갑자기 꺼지면 아쉬우니까 막 2% 3% 이렇게 남았을 때 인사를 해야겠어요 어머님 그니까 이쁘다 우리 화정이더 마사지 해야겠다 <웃음> 제가 화정이 만나면 <웃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알려줄게요 <웃음> 어? 세리언니 안녕하세요. 가은이 안녕. 안녕하세요. 갑자기 꺼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지금 배터리 나갈까봐 좀 불안한데. Can you say tiamo, please? I love you from Chile. 와, 칠레. 칠레 진짜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쵸?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뮤직뱅크인 칠레 찍으러. 저 예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예뻐해 주...감사해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웃음> 다들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셔서 알려주셨나봐요 안녕하세요 다수추화정님이요오 아, 김지영씨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보이네요 그쵸 요즘 많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와 4% 남았다 큰일이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3%가 되면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라이브 끝나면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그거 열심히 봐서 골라서 인스타에 피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끄덕끄덕... 쑥. 머리가 아직 좀덜 길어서 자꾸 앞으로 오네요. 뒤로 다 치우고 싶은데 배터리 심폐소생술 해야 해. 아... 3%다! 여러분 3%가 됐어요 속상하군 여러분 오늘 인스타 라이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또 또 라이브 킬게요 다음번에는 언제 키겠다고 미리 스토리에 올리고 켜야겠다 저번에 인스타 라이브 켰을 때 어, 오래 안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지 알림 떠서 들어왔더니 꺼졌다고 벌써 끝났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쉽잖아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언제 할지 시간을 스토리에 올리고 그러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 올라와 인사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 Bye-bye.